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에어로폰 아티스트 권병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공연장, 녹음실, 방송국에서 에어로폰을 사용하면서 어떤 곡에 어떤 소리를 썼는지 어떻게 소리를 만들었고 또 가수들의 반응이 어떤지 제가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폰 제가 근래 김현철 씨랑 방송을 많이 했어요 공연도 많이 하고 세음반도 만들었는데 김현철 씨 하면 은 시티팝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쿠스틱 악기로 함께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더 신스하면서 레트로하면서 뭐 새로운 전자 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에어로폰을 한두 곡 넣다 보니까 한 네댓곡을 공연 때 에어로폰을 썼어요 좋아하는 소리로 연주했던 곡이 연애란 곡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제가 한번 짤막히 들려드리고 어떤 소리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제가 센티멘탈 리드라는 이번 프리셋을 이용해서 제가 소리를 조금 가공했어요. 센티멘탈을 들어가면은 제가 센티멘탈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원래 이름이 나오죠. 센티멘탈 리드 뭐2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딴거 만진 건 없고요. 리버브라고 해서 잔향인데 에코랑은 좀 달라요. 에코는 이제 산에서 뭐 누구야 했을 때 누구야 누구야 이제 돌아오는 거고요. 목욕탕에서는 누구야 하면 울리지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리버브는 돌아오진 않아요 잔향이 느는 거지 이 목욕탕에 이 리버브 같은 걸 제가 좀 늘렸고요 그리고 어이 딜레이라 그래서 딜레이는 이제 꼬리가 좀 길어지는 건데 정확히 말, 말해서는 글씨가 이제 볼드체가 되는 거예요 되게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글씨가 커지기만 좀 두꺼워져도 반짝반짝 빛나죠 소리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실제는 딜레이 값이 0이었어요 이 이 음색이 제가 0도 한번 들려 드릴게요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소리를 제가 리버브 딜레이를 다 끄면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딜레이 리버브만 조절해도 훨씬 아름답고 반짝반짝한 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에어로폰으로 바꾸고 김현철 씨가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와이어리스 끼고서 같이 나가서 이제 다리몰락 같은 경우도 같이 막 춤추면서 하다가 들어오거든요 뭐 그런 퍼포먼스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운드적인 입장에서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에어로폰 또 여러분이 좀 아실만한 강승원 씨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음악감독이란 도직을 만드신 분인데 KBS에서 벌써 20년 넘게 음악감독을 계속하셨는데 서른즈매라든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전 국민이 알수 있는 음악을 만드셨고, 아이유, 자이언티, 뭐 성시경 같은 가수들하고도 아주 젊게 음악을 하시는 고집 있는 음악 감독님이신데, 제가 달려가야 해란는 곡에서 썼던 그 음색이 이제 닐 리드, 화려하고 강렬한 네. 요런. 소리를 제가 썼어요 이 소리를 한번 보자면 이건 제가 건든 게 없어요 워낙 리드 계열은 단단하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 한 개만 켜 있죠 이한개 네, 그대로 쓴 거고요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어, 리버브나 딜레이 값을 조정하시고 저장을 하실 때 유저 값으로 저장을 하셔야지 기본 프리셋에 저장을 하셔도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몽땅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유저 값으로 저장을 하셔서 페이버릿에 등록을 하시면 저장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몇년 전에 EBS에서 강승원 선생님 특집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대여섯 곡 정도 이 악기를 연주했었어요 연주했던 이유가 특히 거기에 달려가야 해 라는 곡이 있는데 모든 악기들이 달려요 일렉기타도 달리고 근데 제가 어키, 어쿠스틱 악기로는 달릴 수가 없죠 유일하게 달릴 수 있는 이 에어로폰으로 같이 달렸는데 일렉기타 솔로 하고 저도 뭐 맞붙고 그래서 분위기도 좋았고 승원 형님도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공연 잘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로서. 근래에 제가 트로트 방송을 많이 했어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을 하면서 당연히 이 에어로폰을 음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방송에서도 썼는데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웬니 디스커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 씨가 불렀던 제사망한교 바다에 누워 이런 곡에 제가 녹음을 했는데 그 곡들이 굉장히 강렬해요 제사 망감교나 바다의 누워 같은 경우는 정말 일렉기타가 막 때려대는 옛날에 대한민국 그룹 사운드 시절의 그사운드기 때문에 좀 많이 때려줘야 돼서 저도 그렇게 좀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소리들로 이번에는 제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러면 어떤 사운드로 어떻게 연주를 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녹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연주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제가 BH 하모니 소울라고 해놨는데 소울리드 계열의 쏘는 소리예요. 근데 원래는 사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가 많이 쏘지는 않았어요. 소리는 예쁜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어떻게 더 강렬한 소리를 만들까? 뭘 합칠까? 그래서 하모니카 소리랑 두 소리가 합쳐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좀 공간감, 바람 소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쿠아치를 넣고요이 사쿠아치가 원래 리버버도 되게 많은 악기라서 공간감 뒤로도 좀 늘어났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택감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토 소리도 넣었어요 이렇게 돼서 이네 가지 소리를 합쳐서 제가 일렉기타와 견주어도 묻히지 않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제가 녹음하고선 믹스하는 엔지니어 형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이거 무슨 악기로 녹음한 거냐고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녹음했고 사실 쓰지 않던 악기를 쓴다는 거는 어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긴 해요 새로운 게 등장하면 그림도 바뀌고 사운드도 바뀌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연 때 살짝씩 눈치 보긴 하는데 이제 들고 가서 연주하고요 근래에 있는 뭐 국민 가수까지 제가 방송에 잘 갖고 나가서 즐겁게 잘 썼습니다. 에어로폰. 에어로폰 프로 정말 좋은 악기 맞고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악기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 듣는 방송, 공연, 그리고 음반에서 유명 가수들과 함께 연주했고 녹음했던 악기가 맞으니까 연주하셔서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